어, 지난번에 1000만원 티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네, 기억나죠? 네,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네,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굿,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예쁜 크리스마스 어, 시즌을 발렌티 오늘 리뷰를 가볼텐데 어떤 리뷰로 가볼 거냐? 바로바로 바로. 인마 공불이 있잖아, 그지? 공부 이쯤 되면 뭐 할지 느낌 오제? 어? 3공불0 3공불0입니다아 서브 바꿔야 돼요. 서브. 잠케이 잠깐만 서브 바꿀게요. 잠깐만요. 0 0 0 0 0 0 0 0 0 0 0러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얼티0형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이0 0 어. 자, 우리는 오늘 드디어 이제 얼티이 형에게 기대지 않는, 어, 얼티이 형은 뒤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고, 무한 공불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애니 덕후님이 언젠가 한번 좀 본분 같은데? 끈탈을 안 들어있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촉 한번 올리고 공부를하라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 어때? 한번 들어가주면서 와 이쪽으로 랭업하면 지금 빈결두 장에 공불 두장 나올 수 있는데? 야 우리 오늘 죽이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 가보자 어, 언제까지 갈 수, 가지는지 한번 가보자 자아 맞다 아니지 자, 잠깐만 저쪽도 공불이 있긴 한데 우리 요거결은 써질걸? 아 그렇지 자, 요렇게 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를 한번 해주고요. 자, 멀리 누나, 가만히 있으세요. 팍, 크닥. 야,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두통 공불 나왔고요. 너무 공불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너무 공불밖에 없어. 이게 뭘 죽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불밖에 없다. 이래, 이거. 자, 어, 요걸로 죽입니까? 설마? 스노우볼! 빵! 야, 안 죽네. 이게 안 죽네. 얼티밋형 어, 땡긴다 형얼티밋형 쓰면 안돼 그냥? 이게 예, 지금 말하는 짓이냐고 이게 어? 개삽됐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막을 수가 없잖아 역시 이 세계는 신기해 괜찮아 우리 뒤에는 얼티밋이 기다리고 있다 나얼티밋형안 썼다 오늘 자 후두두 감치면서 오겠네 이제 이게 다 죽으면 얼티이트형 혼자서 도코다이를 찍게 되는데 어? 아... 조금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왜냐면 그걸 이렇게 잡으면 영상각 쉽게 잡히는데 아이 재미없게 됐네 야 우리 그거 다음판에 상공부를 하지 말고 얼티미리형 쓰면 안돼?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한데 근데 어 튼튼하긴 아, 그러고 보니까 야, 우리 진짜 생각해보니까 발렌티가 우리 튼튼하게 해주는 느낌 있잖아 튼튼하긴 한것 같은데? 진짜? 살아라 갈게요 이제 뭘 써야 되지 모르겠다 공물이라가지고 어... 어... 올릴게요 뭔 뭐, 뭐지? 가보자! 빵! 야 이거 밖에 안 나오냐 이게 궁이 3 3만 8층인데 우리 형은 정말 어느 정도 셌던 거야? 우리 형은 어느 정도 셌던 거냐고 이거 뭐하냐 너 진짜 딜 이거 이거 진짜 오늘 영상 이거 진짜 시고 어내 취향 아니네 이거 어야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잠깐만 우리 얼티비 형야 얼티비 형 마렵지 마렵지 마렵지 오케이 좋아 요렇게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발렌틴 넣어놓은 거다. 야, 발렌, 야, 발렌티, 발렌티 리뷰잖아, 지금. 야, 이게 발렌티 리뷰지, 뭐야. 발렌티 없는 발렌티, 발렌티 서버에 내놓아놨어요. 야, 제마 빼고 내 라반 넣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내가, 어? 발렌티 서버에 넣어도 계속 발동되나요? 발동 안 됩니다. <웃음> 발동 안 됩니다. 어, 발동 안 돼요. 그냥 발렌티 좀 섭섭해 할까봐 넣어놨고, 진지하게 보시면 안 돼. 어, 관상용. <웃음> 그렇지. 과, 관상용인데, 혹시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죽으면, 발렌티 등장할 수 있어요. 널널한 거야. 아. 자, 이 새까맣게 만들어놓고 죽인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알겠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자, 들어갈게요. 브로미너스, 바바박스, 바크당 한번 들어가고요. 이건 어떤가. 호두두두두샥, 바크당, 석 나는 이 맛인 것 같아. 야, 큰일 났다. 형 이제 얼티밋 형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돼버린것 같아. 야그야 그, 야, 공부 할법하지마그 찔러버려 무슨 공부 를걸마 수시라 말이야 바로 휴야 부술 줄줄 시간 그거 오십 명만 끝까지 시끄아 이게 PVP지 미치 부다니까 자 여러분 못본 체해라 못본 체해라 서버에 발렌티 있다고 그냥 상, 생각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야 알았지? <웃음> 자들어가자야 아, 이제 좀아하 나겠구만. 야, 야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빠빠하하하하다하든 근데 그런 거하하다 오늘. 오늘 컨셉은 무한공 불하하하요 여러분. 자, 공불 들어갔지? 한장올하하하하요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여러분산 장이 더 떴다, 이러면 어떻게 되노? 싹 올라가면, 샥끄닥, 샥끄닥, 호두둑, 호두둑. <웃음> 생각만 해도 군짐이싹 드네. 아무것도 못하죠? 야, 그, 수시지기지 말고, 펑으로 한번 지켜볼까, 펑으로? 펑으로 죽을라나? 펑두 방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거의 풀피다, 쟤들. 자, 버닝 스피어! 펑! 한번더 갈게요. <웃음> 야다 죽었다 이게 <웃음> 게임이다 알겠나? 아씨 맛있네 와 그냥 한 군데에 두번 쑤시는데 옆에서 두개하아야 되는데 다 죽었네 <웃음> 공격불가란 상대를 죽여서 공격수단을 없애는 것이 되려다. <웃음> 자한번더 놀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타로 들어있고 굉장히 긴장되죠 요렇게 어 요렇게 자, 삼성 직원 준비합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 의외로 괜찮을 수 있는 게 원래 초사를 낼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원래. 근데 초사를 안 나는 분들도 있죠. 스펙에 따라서. 그럼 약간 이렇게 좀 깎아놓으면서 조금 더 끌고 갈수 있잖아. 아, 자, 잠깐만. 랭업이 안 떴고. 공불 하나 만들 필요가 없어. 우리 진정한 공불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게 공불이지. 카드가 새까만 게 아니라, 카드 자체가 없어져야 공불이다. 이 말이죠. 프로미너스, 쿡쿡쿡쿡, <미러스> 빵, 공불이다. 이게, 이게 공불 아이가? 무9 공불 때 이해가 됐어요, 이제? <미러스> 공격 불 크레이지. 어, 잠깐만. 한번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저 형님이 만약에,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삼성이다. 이거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어? 자, 한번 보자. 이거 오히려 영상각이야. 세게 때려주세요. 아 야, 야, 직원이구나. 직원이면 다못 죽겠다. 야, 순간 어떻게 보면 내가 진줄 알겠다. 순간 뻥 하면서 어악 하길래 <웃음> 내가 진줄 알겠어. 어? 발렌티 쓰다가 얼티미쓰니까 생기가 도네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이게 진짜 영상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성향인가 봐. 내 진짜 어, 질질 그고 앉아있으면 답해 진짜 그냥. 요거 한장 써볼까? 아, 요렇게 해볼까? 요번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게 랭업이 이제 아공부를더 아, 일어나 더 이어나갈 더 이어나 더 이어나갈 수도 있다 삼성직원으로 갈게요 야, 봉을 돌리니까 무섭잖아 공부로 좀더 이어가볼까? 잠깐만 급할 필요 있나요? 자, <웃음> 더 악랄하지? 이거 어떡할 거야? 물론 내아저 다이야나 숱에서 바로 잡을 수도 있었어 근데 야 공부를 더 이어가봐 이거 지금 말하는 공부는 공격 스킬 불가가 많습니다. <웃음> 아직 비상이 없잖아 비상이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차단 다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테 이제 끝낼 거니까 야, 재밌잖아 재미가 있어. 자 공부를 시키고요. 와 진짜 사악한데 이래? 어? 진? 야뭐 많은데 뭘로 할까? 이제 죽여드릴게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실례인 것 같고 다쏟아보겠습니다자 갑니다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몸이 없을 것 같은데 우와 빵자 최후의 불꽃 두개가 남았습니다만 뿡자 <봉>! 고서 이그 지각 있는 줄았는데 고서가 고서야 니가 해냈다 그래 니가 해냈어 <웃음>